희철리네신동만방 조연이는 <목소리> 이런 남자 정말 싫다 아니면 이런 남자 너무 좋다 거짓말하고 <목소리> 거짓말하면서 어디 가거나 아, 진짜. 여자 몰래 만난다던가 아, 아니면 여자친구한 아니, 욕을 한다던가 하는건사람아니 <목소리> 욕하면 그건 진짜 오케이 조연아 뭐. 욕하, <목소리> 욕하는 남자 <남자친구. 목소리> 우리 욕 전문 배우 김희철씨 모시겠습니다. 아!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자, 상황 좋고. 하세요? 자, 이렇게. 아, 욕 그만. 좋아. 자, 레디, 액션! 아, 씨. 아, 씨. 자, 만나. 자, 만난다. 분노소설 장애 야야 아, 아, 씨. 만난다. 자, 중독장, 중독장. 일단 여자친구가 늦었다. 아, 씨. 여자친구 사과한다. 아, 씨. 뭐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뭐가 미안해? 아씨. 알고 봤더니 희철이 빨리 온 거였다. 나 샤워, 샤워를 늦게 했어 샤워. 샤워를, 샤워를 늦게, 늦게 했는데 그래? 그래 야너 눈물 쇼하고 싶어? 야 빨빨 리 다녀야지 어? <웃음> 야. <웃음> 오케이 오케이 빨이 새끼고 새끼야 이 새끼 저 새끼 요 새끼 이거 <웃음> 그냥. 우리 헤어지자 이... 체예요 체스예요! 죄송예요 체스, 체스, 체스, 고자 여러분 출출하죠? 네! 뭐야 이거 못 먹고 있어 이거. 젤리요 야 이런 젤리도 맛있지 너네 음식 좋아해? 떡볶이 이런 거 좋아요 좋아요 조연 얼만큼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너 애교 너무 싫다고 그러지 않았냐 아까? 그냥 봉상이가 싫은 거 아니야? <목소리> 너무 귀여워해 <웃음> 야 이거 완전 아 좋아해요 완전 조연이한테 완전 네, 오빠 사줄게요? 사줘 사줘라 사줘라 잠깐만 레드 일찍 오죠? 떡볶이랑 순대랑 튀김 <목소리> 진짜로? 소떡소떡 소떡 먹을래? 오, 네. 네 좋아요! 네 소떡소떡 소떡 좀 배달해주세요 어? 진짜? 진짜? 거짓말이겠지? 뭔가 네. 아, 네, 여겨줘서 계산, 네소금페이로 할게요 계산은 사정페이지? 계산은 사용페이지 그냥 아, 먹는 거야? 진짜 아니 아니 게임해야지! 아, 게임 자 눈썰미 게임! 자 셋이 저쪽으로 구석으로 네. 자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 신체 아. 부위를 보여주면 신체, 사람을 찾는 거야? 신체 부위 보여줘야 된다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런, 그런 방송 <목소리> 에나은퇴시킬일 했나? 야. 난 그런 부분에서 아주 똘똘한 <목소리> <떨뜻한> 사람이야. <목소리> 잘못 들었어, 잘못 들었어, 해요 이건, <목소리> 이건 조연이 의 혼자만의 발언입니다. <목소리> 여기, <목소리> 여기에 여기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업그레이드 됐어요.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뭐야 이게. 평균 얼굴. 아 평균 얼굴. 음 우리 PC 방 평균 얼굴에서 합쳐놓는 거. 아. 자두 음 명이 섞여 있어요. 다두 명씩 섞여 있나? 응. 쉴것 같은데 두 명. 두 명씩 섞여 있습니다. 네. 아자 누군지 맞추는거예요구는자 조현이는 뭘로 할래? 너는 갈비. 갈비. 갈비. 네, 갈비. 루다. 루다. 네. 여름이는. 썸머. 어 썸머. 썸머. 썸멀머자 갑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궁금하다. 짠! 배비빙비이빙야너 배비. 어? 아! 이런 식으로 하면 감점이야! 루다! 루다! 신동, 신동. 오빠와 설아 어? 언니! 오! 어떻게 알아? 정답은! 신동이! 설아였습니다정내 아, 사진 뭐야 저거? <웃음> 아이고 뭐 저런 사진을 했어! 많이 화났네? 어휴 많이 화났네! <웃음> 아, 신기하다! 아니 근데 예쁘다! 나, 완전 예쁘지, 어. 완전 예쁘지! <웃음> 야 이건 뭐야 이거? 1대0대0 하나, 둘셋아 <웃음> 루다 루, 뭐야? 루다 루다 맞춰도 돼요? 여름이랑 S M에 계신 유노 윤호 선배님 어? 여름이랑 유노 윤호 에이 말도 안돼 열정보이 우리 윤호 윤호 그냥 보여줘 그 사진 보여줘 봐 열정보이 유노 윤호랑 아, 여름이 맞아. 어떻게 어? 유노유노랑 또 준이야 <웃음> 같이 준이야 어 준이야 같이 찍었어서 유노유노랑 어. 또 친하니까 유노유노 아. 유노 댄스 한번 볼수 있을까 열정적인 댄스? 어, 자 그럼 어, 바로 정료공개합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게임이야? 식스맨 아, 어, 그래. Q 여름아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어, <웃음> 뭐지 창민아 생일 축하한다 <웃음> 날려버려 날려버려 아, 정답이었어요 어 정답 진짜로 나는 알았어 왜 여름이는 응. 창민이가 더 좋은 거야? 윤호보다? <놀람> 윤호보다? 네? 왜 윤호를 못 맞춘 거야? 오, 그렇게 요자 <웃음> <놀람> <놀람> 지금 2대 0대 0이에요 또까요? 야 너무 잘한다 혼자 어, 아 이거 나 조연이 마이크 켜져있지? 아 <웃음> 나도 봐도 모르겠어요 자 조연이 봐도 모르겠어요! 득! 홋! 홋! 홋! 득! 홋! 홋! 홋! 홋! 조연아 갈비! 갈비! 이거 저 같은데요? 저랑 아, 오빠! 홋! 아. 어? 맞 아, 어? 잠 지금 절학 이세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아 또... 아, 아니에요? 땡입니다! 서머리! 서머리! 샤오, 샤오, 뭐라고 했어요 방금? 서머리? 서머리! 서머리! 서머리! 서머리! 조현 언니랑? 조현 언니랑? 백현 선배님? 백현 선배님! 진짜로? 엑소 댄스 한 번! 러브샷 한 번! 오! 오 그렇지! 정답! 야 중요한 거야 어찌 어려운 게 있다 어려운 게저 아이돌 잘잘 몰라요 어 백현이를 몰라? 저 아이돌 잘, 잘 몰라 어? <목소리> 잘, 잘 굉장히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짠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게? 목소리> 아, 또나 <난, 목소리> 갈비 갈비 갈비 <목소리> 아이린 아, 아이린 씨, 아, 아이린 언니 아니에요? 아이린 언니랑 희철 오빠 둘셋 어. 아. 정답입니다. <목소리> 가 <목소리를> <웃음> 어, 웬디인 줄 웬디? 알았어. 난 웬디 어. 얼굴이보이더라넌날 맨날 보는데, 뭐? 저 남자가 누구지? 어? 아니, <웃음> 아니, 형 너무 여자같이 생겨서 아니, 그그 느낌이 어 너무, 둘이 근데, 아니, 둘이 합치니까 웬디가 나오네. 오늘은 어, 웬디. 아니, 둘이 합치니까 <웃음> 웬디가 나오네. 남자가 도지 이거 어려워. 자 형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해봐 어. 하나 둘셋아아아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왜왜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여자아아아아아아아 누나 들아랑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처음부터 와 맞춘다 나, 나 남자 맞췄어 나도 여자를 몰랐어 난 나만 보이고 아무것도 야 이거 세훈이 찾아내기 진짜 쉽지 않은데? 어, 어, 난딱 보자마자 그렇죠? 세훈이 왔어 그렇죠? 어 진짜? 2대, 2대 지금 2대 2대 1이죠? 네자 마지막 문제 어? 이, 마지막 문제 2점 걸고 가면 안 되나요? <목not> 2점 뭐회요네야 너무 외웠네요바보지이 2점 5회요? 네 지금까지 굉장히 <웃음> 잘생기고 아름다운 분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미녀가 탄생했는데 이건 역대급 미녀 설마. 요 어... 설마 역대급, 이 정도면 눈치챘을 텐데 역대급 미녀 자 음. 하나 둘셋둘셋 음. 뭐야 음. 어? 갈비 갈비 광수 선배님 아니에요? 두 명을 없쳤지 이게 뭐야? <웃음> 땡 아! 오, 어렵다 아 뭐야 저게? 이게 뭐야? 외계인 같아. <웃음> 뭔가 이거 뭐야? 그래도... 이거 두분다 남성. 남자 같아요. 아 그쵸? 모르지. 아? 에? 갈비. 갈비. 누구신죠? 여자. 여전... 아니야. 디오. 부! 디오님이랑 광수 이광수 씨 선배님. 맞죠? 디오 광수. 텅. 전혀 모르겠네. 아니, 말이야? 이거 몰라요 음? 이거. 야 이거는 뭐? 진짜 이건. 야. 이거 이 중에 있나가 아! 있나, 아! 있나, 아! 있나? 선배. 아 선배. 그리 <웃음> <웃음> 선배님이랑 어. 그리고. 이름, 이름이 이름이 제가 이장님 이름, 루다+ 루다 <웃음> 아! 광수 선배님이랑 그렇네 봉상님! 봉상.. 광수랑 봉상뭐뭐뭐 <웃음> <정답! 웃음> 그냥 합뭐뭐뭐뭐뭐뭐뭐뭐뭐이뭐이뭐이이이뭐뭐뭐뭐뭐뭐뭐뭐이뭐뭐뭐뭐이이뭐뭐뭐뭐뭐이뭐뭐뭐뭐이이뭐이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니다 <웃음> <방고>? <웃음> <웃음> <웃음> 펜철이네. 싱노가. PC방! Everybody looks so fancy, which is a fancy way of saying nice. To be brilliant is to defy convention and challenge expectations.